됐죠? 음, 자, 그러면 이어서 하자. 자, 그러면 이 행동심리는, 행동심리는 우리가 명제설정으로 대충은 다 알아. 이? 대충은 다 아는데 이 내장의 카드 갖고 이 사람이 상태를, 어, 이 사람이 상태를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내장의 카드를 돌리는 거야. 이? 그럼 우리는 걔는 내장의 카드는 영혼카드, 인간카드, 귀신카드, 인연카드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지 오늘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게, 저 먼데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요, 그대로만 테스트, 있는 그대로, 이론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그치? 그럼 답다 다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행동심리의 내장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쫙 풀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을 집중해서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이 음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푸는 것이 바로 이 섭성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왔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처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섭성심리를 우리는 처방. 이것이 우리는 힐링, 이것이 교육, 이 컨설팅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카드를 돌렸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제 이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떻게 이거와 관련된 병? 이거와 관련된 병, 이거와 관련된 병 중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병, 요한 개만 선택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이것이다, 그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 난관 극복이 이것이 우리는 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인데 할수 있는 개운법이라는. 그럼 여러분들 히다 알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는 카드는 숫자로서만 풀었기 때문에 이것만 단순하게 풀어난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풀게 되면 이 섭성식리 일부분은 풀수 있어요 그런데 반은 못 풀고 반은 풀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생하는 것은 이 나머지 반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고 이 나머지를 우리가 풀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은 덮어놓고 풀었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이 섭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카드를, 카드 내용들을 보고 초이스하는 방법과 엎어놓고 초이스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이 카드가 얼마나 신비한 이론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 엎어놓고 카드를 선택하고 켜놓고 보면서 열심히 바라는 거다. 카드 내용들을 다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 유추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림과 그 이미지를 거기에 다 포함시켜놓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 심리는? 이것을 풀어가면서 이것의 일부분을 타로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수리, 심리를 동시에 풀어가는 거예요어는지 알겠죠 이거는 사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죠 사주는 우리가 가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을 풀어가지만 심리는 이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법칙은 어떻게 해야 수리법칙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수리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 했어요 어떻게 푼다 했어요 그렇게 3,4,5,6,7,8,9 아, 어, 우리는 무조건 3,4,5,6,7,8,9 3,4,5,6,7,8,9로서 이것을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면 심리에서는 자기가 갈길 자기가 할일 자기의 운을 풀어가는 것이지만 은이 섭성심리 자기 섭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제. 자기 행동을 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동은 어떻게? 저 지금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욕이라는 거다 욕.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욕을 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팔 욕을 푸는 거예요. 팔 욕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여덟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욕심풀이법 그는 어떻게 풀까? 욕심풀이법은 어떻게 풀까? 아 3,4,5,6,7,8,9로 푼대잖아 아, 참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욕심을 푸는 방법을 3,4,5,6,7,8,9로 푸는 것이고 여구에 가서 우리는 문을 응? 푸는 것도 3,4,5,6,7,8,9로 푸는 것이고 가는 길도 3, 4, 5, 6, 7, 8, 9로 푸는 것이고, 이 행동심리도 3, 4, 5, 6, 7, 8, 9로 푸는 거야. 음. 그러면 행동심리는 카드를 갖고 풀게, 여기서, 여기서는 전부 다 카드를 가지고 풀게 되는 거야. 카드를 구조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성키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의 명제가 딱뜯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3, 4, 5, 6, 7, 8, 9다. 욕심을 풀면 3, 4, 5, 6, 7, 8, 9. 진료를 풀면 3 5 6 7 8 9 성격을 풀면 3 4 6 7 8 9 운을 풀어도 3 4 6 7 8 9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 3 4 6 7 8 9가 크게 어마어마히 들어있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타로카드가 이 풀어가는 과정은 너무너무나 재밌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어떻게 행동심리는 무조건 엎어놓고 푸는 거예요 안, 안 보이고 어안 보이고 뒤집어놓고 푸는 것이고 섭성 심리는 뒤집어놓고 푸는 거와 어떻게 깨놓고 푸는 거음 응, 반반씩 수지 심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수지 심리 이론을 수지 심리 이론 수지 사주 이론이 아니냐 수지 사주에 포함 범죄에 포함돼 있지만 여러분 가르치지만은 수지 심리의 이론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이론을 다 푸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어온 것은 원인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부터 돈 받으면 안돼 <놀받아> 여기서 다 갖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갖고도 공짜로 해주고, 그 뒤에 가서 어?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는 걸풀 때, 그때 야돈 3천원 받든지 5천원 받든지, 만원 받든지 받고, 그 뒤에 가게 되면 그것을 푸는 것이 거의 다섯 번을 내야 돼. 진짜 받을라면, 그러면 3천원을 받으면 여기까지, 3천원을 가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만 오천 원이잖아. 그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만 원씩 내야 돼. 잘못하면 만 원씩 다섯 분 내야 돼. 음. 자, 수리 하나 푼이 낫는데 네? 수리를 하나 푼이 낫겠다고, 자. 그 뭐, 저거 잔뜩 해가지고, 5천 원, 만원 받으려고, 그걸다 얘기합니까? 팔자에 뭐. 아저씨, 우리는 여기서 한 개만 얘기합니다. 팔자를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요. 명제는 타로카드는 절대로 전부 다를 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좌우지간 이거 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쪽이 어떻게 해? 다 풀고 나면 이 수리 사주로 상담하러 다시 오게 되어 있다. 되겠지?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응? 앞으로 봐봐요. 이 카드 갖고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달 안에 분명히 다시 오게 되어 있다. 그거는 응. 가거 분명히 다지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할게요.